다음은 <목소리도> 봉삼시장입니다. 동삼시장입니다. 다음은 동삼동 국립입니다. 승객 여러분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, 실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버스가 장수면에 완전히 장착. 참...